얼굴 상중하 부분의 3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현재도 중간 부분이 넓고 큰데 코를 높임으로 인하여 얼굴 중간 부분의 기운이 더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아래 3분의 1 얼굴 즉 입술과 아래턱이 더 작아지는 일명 삐약의 얼굴형이